네, 안녕하세요. 범포이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칼리 리눅스에서 우리가 프로세스 정보들을 보는 방법들과 거기에 대한 몇 옵션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뭐 확인하는 것은 뭐 리눅스에서 아니면 뭐 인도에서든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악성 코드 같은 경우나 아니면 특이한 어떤 프로세스 정보들을 확인을 할 때.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리눅스에서는 PS라는 명령어, 프로세스 정보로 PS라는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어, 메뉴를 가서 우선 PS 명령어들 중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옵션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들이 프로세스 명령어를 볼때 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얘네들입니다. 얘네들이 쭉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PS-EF라는 명령어.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모든 프로세스 정보들을 보는데 pid 하고 ppid 어, 우리가 parent id 하고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자식 쪽에 붙어있는 그 ID 정보들 프로세스 아이디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aux 라고 하죠 axu 보다는 aux 라고 하는데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래서 ps aux 라고 하면은 요거를 이제 CPU 정보하고 메모리 정보까지 이제 보인다. 이따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프로세스, 아까 했던 EF 정보죠. 마이너스 EF라고 합니다. EF라고 e EF, 마이너스 EF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EF 정보를 저는 많이 보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맨드 정보들. 우리가 여기 프로세스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CMD 정보들이 좀 일부 사용 그 정보들이 있고요. 어디에 이제 그, 경로들이, 예, 경로인가, 예, 프로세스 어느 경로인가까지 확인하는 것이 바로 ps-ef 명령어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죠. PID하고 PPID 정보까지 같이 이제 볼수 있는 것이 바로 ps-ef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많이 사용할 것이 ps-, 아니, ps-aux죠. aux 같은 경우는 아까하고 거의 비슷하죠. 프로세스 P-PID하고, 아, EF, 마이너스 EF하고 거의 비슷한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경로 관련된 경로 정보들이 있고, 근데 여기는 PID 정보만 있고, 이거 에 CPU하고 메모리 정보들이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그 모든 옵션들을 같이 더해 가지고 보면 좋은데, 같이 봐버리면 은 이제 어 너무나 많아지죠. 예, 많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한번 제가 봤듯이 이제 탑 이라는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 정보들을 이렇게 메모리나 그런 기준으로도 또 어느 정도 얘가 정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건데 프로세스 ps 라는 명령 어 안에서도 그것들을 런 정렬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s aux 그 다음에 sort 라는 명령어가 있고요 그 sort라는 명령어를 CPU 정보 프로세스의 CPU 정보 기준으로 내가 보겠다 라고 한다면은 이런식으로 여러분들이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PU 정보까지 보시면은 여기에 CPU가 위쪽에 보시면은 프로스 그 CPU 정보로 예, CPU 기준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세스 정보들이 앞쪽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more 라는 명령어를 통해 가지 여러분들 같이 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한 페이지씩 보이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또 하나의 옵션들은 이제 헤드라는 옵션들을 붙여주셔도 되죠 이게 이게 뭐라는 것은 한 페이지씩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쭉 보는 건데 솔직히 뒤로 갈수록 불 필요한 정보들이 나올 수 있고 저희들이 앞에서만 좀 보겠다 그러면 헤드라는 옵션과 헤드라는 명령와 그 다음 마이너스 N 옵션을 해서 내가 10개만 보겠다 앞에 그그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10개의 정보들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CPU 기준으로 10개의 정보들만 이렇게 쭉 나열을 하게 되는 것이고 특히 이제 CPU하고 메모리 정보가 좀 상단에 올라가가지고 이것들이 어떤 것들 을 프로세스를 많이 실행하고 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많이 실행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CPU에 그것들을 많이 찾아오고 있는 어떤 그, 동작, 그 비정상적으로 동그비 동작하고 있는 것을 찾아서 빨리 죽여야겠죠 CPU를 너무 높이면요 그랬을 때 이렇게 명령을 바르게 빠르게 예,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앞에 하고 비슷하죠? 요거는 이제 소트는 요건 CPU 정보 기준으로 어, 여러분들이 나열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메모리 정보 기준으로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트를 하시면은 요거는 메모리 정보. 요 메모리가 현재 보면 15.3 정도나 차지를 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그놈 예, 그놈이죠 그놈 예, 이거죠 그래서 이게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MySQL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애들이 좀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도커가 지금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커 데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뭐 도커 같은 걸 돌리고 있는데 도커가 굉장히 많은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도커 이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메모리를 좀더 높여야 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바로바로 바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설명했듯이 탑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하면 좀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프로세스의 몇 옵션들을 여러분들 살펴봤고요. 이런 옵션들 같이 사용하시면 업무를 하는데 좀 유용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게 공유를 합니다.